꿈을 꾸는 듯해 너를 그리다 멈춰 흘러버린 그리움들이 나도 몰래 내 작은 방을 적셔와. 너를 그리다 지쳐버린 두 눈에 비가 내 너 눈물이 돼？엄마 oh, 또 아프게 할 텐데, Ooh, 아프